자 1위는 안성훈, 2위는 박지현입니다. 진짜 결승 무대에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매 라운드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결승처럼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렇게 2위라는... 미스터트로트 중결승전에서 탑세븐이 결정됐습니다. 9일 방송된 중결승전에서는 작곡가 신곡 미션이 진행되었는데요. 탑10으로 결정된 10명의 참가자, 박성훈, 송도현, 안성훈, 진해성, 진욱, 송민준, 박지현, 최수호, 추혁진, 나상도는 각각 본인만의 매력을 뽐내며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마스터점수에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가 더해지고 최종 탑세븐이 결정되었는데요. 최종 결승전에 오르게 된 7위는 진욱, 6위 박성훈, 5위 최수호, 4위 진해성, 3위 나상도, 2위 박지현, 1위 안성훈이었고 탈락자 3명은 최종 10위 송도현, 9위 추혁진, 8위 송민준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안성훈은 매순간 결승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결승에 진짜 올라가는 게 꿈만 같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2위 박지현은 탑7에든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2위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종 1위 지금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누가 1위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까요? 자 1위는 안성훈 2위는 박수 지현입니다. 1위 안성훈 2위 박지현입니다. 실시간 문자투표 박지현 씨는 20만 1729표. 진짜 결승 무대에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진짜 결승 무대에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결승처럼 최선을 다했었는데 이렇게 2위라는 탑세븐 안에 든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2위까지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2위까지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할 탑세븐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를 다음주에 펼치게 됩니다.